디세이터 빌딩 네 드림 보컬 이라는 곳 으로 가겠 습니다. 드림 출신 아티스트들 오 되게 많네요 음. 자 오늘은 제가 어, 우리 미국에서 온 아미들과 함께 어디를 봤냐면 정말 우리 아미들이 해보고 싶었던 겁입니다 k 팝의 나라에서 k 팝의진수를 배우다. 자, 오늘 아미들이 과연 k 팝을잘 배울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화이팅 해주세요. 어, 선생님하고 드디어 만났네요. w well, e we're not really good at Korean. 한국어 so do you have any thing like We could learn, like, vocal-wise, like... Because we can't speak Korean. No. 아, 아직 한국말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냐고. 아, 근데 되게... 한국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영어, <웃음> 어 어? 선생님 영어 잘하시는데요? 아, 저... 조금, 조금, 조금. 아, 그럼 이렇게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어네 물론이죠 제 학생도 이제 브라질 친구고 이제 제가 글로벌 애들을 맡고 있어서 이제 네. 미국, 브라질, 뭐, 말레이시아, 일본 음. 이렇게 u e It's a 로 l u e It's a blue. It's a b 아 u e It's a blue. It's a blue. a t a b u a t l e a l e t e anything at all uh, just because like we I never like we n e v 선생님, 이 친구들은 댄서기 때문에 한 번도 보컬 안 배워 봐 가지고 아무거나 다 좋대는데요. Mm -hmm. 뭘 배우면 좋을까요? <laughs> 그러면 일단 어, 베이직부터 갑시다. 와. 베이직. 베이직. okay? 베이직 yeah. 오케이. 기본. Yeah. <웃음> <웃음> <웃음> Do you know how to breathe? Oh, diaphragm. Yeah. Okay. <laughs> One we call snake breathe. Mm. Snake. Mm. I'm gonna count it. And you first. And. Yeah. Okay. One, two, three. m o 와. o m o o 와우 오우 마이 갓 a r u s e 아이나 와우 잘한거 아니야 선생님? 이거 뭐 네, 처음 치고는 너무 네, 한 편입니다 어. 제 학생도 막 처음에는 응. 2초막 그랬는데 지금은 1분20초 <목소리를> Do you know what she said? She said you did like 18 seconds But her student like 1 minute and 12 seconds Yeah, if you learn, you're gonna do it do you e e Can you believe it? <laughs> no But it's important to me Yes, I'm very important to me Oh, if you n to breathe a long t i Yes, it's like the r b o m b a n o a i r b o m It's JYP-mobile, isn't it? Yes, I'm very i n t e r e s e in t e w o Ah, t important to m In English, the water and the s u n d of the a t e Half breeze, half voice <웃음> <웃음> <웃음> so... It's okay, okay. okay. okay. Us. <웃음> <웃음> oh, I need you, girl Hey, won't you s out I'll go Won't you s out h e Hey, I need you, girl 오 <웃음> oh, <웃음> 야, BTS 거를, <웃음> 와, good job. v h y c a b t e c h s a i too e o v when you i love it when you more more high What? i love it when you i love it ooh la la la ooh la la la ooh same same ooh more higher ooh la la la ooh la la la h y h a o d y u r r u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't need you But every touch is Good job!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했으면 아 좋았을텐데요 More c o n f d e n t 네, 어... <웃음> 혹시 자신감 없는게 문이 열리셔서 그럴까요? <웃음> 아닙니다 <웃음> 괜 예, 예. 네. 카메라 물렁증이나보죠 네. 네. <웃음> 네, 일단은 응. 우리 친구들이 다 음정이 좀안 맞아요 아. 그래서 자, i l o v e to him, y e o t i t um I love it. Mm. I love it when you v e wait. Oh wait, hold on. My voice is going c r a c k right there. <laughs> oh. I love it when you call me a i n Oh, it's the highest come. c a l t c o n e t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을 배워봤는데 선생님 네. 솔직하게 우리 학생들 괜찮나 네. 어떠셨나요? 일단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. <웃음> 그 피아노 음을 이렇게 는맞 친구들 좀 있어요. 에이, 노래를 배워본지가 않은 친구들은 음음.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네네. 그래도 제가 이렇좀어어좀더봐 어이어 좀 음.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다 따라오더라고요. 이제,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아, 괜찮아. 언젠간 잘할 수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선생님 <웃음> 영어를 좀. 음. i very hard, mm. then you can sing well. m um, <laughs> fighting! <laughs> <laughs> yeah, o h a 심 e 하겠다고. t a n o h do <laughs> h y o u r a c t i c h e g o Yeah! Did you like s o d a m teacher? <laughs> yes, s d m s so nice! 야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인기 좋으 I f o 선생님 갑자기 <웃음>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. <웃음> 눈물 날라. <웃음> 연기자? <Yeah. 웃음> Oh, dancing good!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norita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't need ya But every t i i n c e we w e e l la la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norita I wish I could pretend I didn't need ya I love it when you call me n Ooh la la la, it'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now I love it when you call me senorita I wish it wasn't so damn hard to leave ya yeah. But every touch is ooh la la la It's true la la la Ooh I should be running Ooh you keep me coming for ya yeah. Locked in the hotel There's just some things t h e never t o u h We're safe a t e r s e a k i t But friends i l l know the way to stop b c a u s e you know it's been a long time coming Don't you let me fall